네 노란색 실을 가지고 어, 세월호 리본을 한번 만들어볼게요. 요런 느낌으로 코바늘로 어, 사슬뜨기와 짧은뜨기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서 오 핀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만들어볼게요. 먼저 어, 코바늘 처음에 이제 코를 잡고 실 거는 방법은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. 좀더 굵은 바늘로 사슬을 뜨는 게 좋아요. 사슬뜨기는 굵은 바늘로 이렇게 매듭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사슬뜨기를 합니다. 이렇게 굵은 바늘이고, 좀더 헐렁하게, 이렇게, 여유를 좀 남겨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이제, 사슬뜨기로 첫 줄을 떠준 다음에, 원래 하려고 했던 조금 더 가는 바늘로 바꿀게요. 그래서 이제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있는데, 어, 뒷면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게 있어요. 고리 같은 것들이. 여기다가 바늘을 넣을 거고요. 처음에 이제, 어, 사슬뜨기를 하면 이렇게 높이가 필요한데 그래서 짧은뜨기는 하나 정도를 건너뛰고 여기 뒤에 바로 밑에 있는 이거를 뜨지 않고 이 다음부터 뜨면 이게 이렇게 폭 기둥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하나 두 번째 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넣고. 실을 한번 걸고요 그 고리를 빠져나오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또 실을 한번 걸어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네, 그럼 이제 첫코 했고요 이제부터 똑같이 계속 이렇게 넣어서 하면 돼요 사슬뜨기 할 때는 아 짧은뜨기 할 때는 사슬뜨기 했을 때 보다는 조금 더 어, 당겨서 너무 헐렁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위아래 그, 어, 당기는 정도가 비슷하시거든요. 이렇게 끝까지 하시면 돼요. 네, 이제 마지막까지 다 떴고요. 그러면은 실 꼬리를 자르고요. 그냥 이렇게 살살 당기면 매듭이 지어져요. 그러면 이 이제 두 꼬리를 좀 정리를 매듭은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요. 그래서 얘네를 이런 바늘이 있으시면 바늘로 하시면 좋고. 그냥 이이 이 바늘로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빼셔도 돼요. 안쪽으로 조금씩 음, 실 사이사이로 넣어주면 돼요. 그리고, 후 바늘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멀리까지 보내놓고 그런 다음에 잘라주시면 돼요. 네. 그러면 이제 리본이 완성되었구요. 얘를 이렇게. 이렇게 이제 모양을 잡아주시면요 그리고 어, 이 뜨개실을 전 조금 풀어서 바늘에 꼈어요. 그냥 보통 바느질하는 바늘에다가. 해서 애를 잘 바느질해 줘요. 꼬리를 좀 남기고. 살짝만 해줘도 고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양쪽 꼬리 남은 걸로 어, 이오피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어, 실로 고정을 할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아래 부분을 그냥 편하게 느질하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바느질을 하신 다음에 매듭을 짓고 잘라주시면 돼요. 꽃깃에 가시면 됩니